블록체인 도서 분야에 대한 수상이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도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분야에 있어서 통찰력을 갖고 현 사회를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시는 도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자 시상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근주 대표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도서 분야 수상자는 임정빈님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임정빈 시사 매거진 편집장님은 IT 개발 경력 14년차로 2015년에 블록체인 산업에 입문한 이후 블록체인 산업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칼럼 그리고 연구를 해 오시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청년 창업기술 지원 및 컨설팅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고요. 현재는 시사 매거진 경제부 부장, 위클리 블록체인 편집인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토큰포스터 건성민 대표가 시사 매거진 미디어 그룹 김길수 회장님, 위클리 블록체인 관계자분들께 감사의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하루하루 엄청 바뀌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 기자로서 빠른 정보를 여기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어, 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도 어,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냈습니다. 내년 초반에 다시 개정판 계속 이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블록체인 도서 부문의 임정빈 님이셨습니다.